레인보이 블라워. <목소리> 얘들아, 오늘은 동물원에서 어떤 동물들을 만나볼지 궁금하지 않니? 너무 궁금해. 궁금해. 오늘은 어떤, 어떤 동물을, 동물을 보게 될까? 동물원에 도착했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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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나는 초식동물이라과일과 야채를 즐겨 먹어. 얌얌 음. 음. 아주 맛있군 음. 다른 동물들과는 다르게 나는 손이 음. 있어 이렇게 꼼지락꼼지락 꼼지락 움직이는 걸 아주 잘하지 꼼지락꼼지락 꼼지락꼼지락 꼼지락. 꼼지락 꼼지락. 고릴라는 사람과 비슷하게 생겼어 맞아 고릴라는 사람과 비슷하게 생긴 데다가 사람처럼 손으로 도구를 쓸수 있어 나는 따스한 햇빛 아래에서 낮잠 자는걸 아주 좋아해 콜콜 헷갈려 하는데 나는 원숭이보다 훨씬 크고 에다고 나는 꼼지락 꼼지락 고릴라. 오늘 고릴라를 만나봤는데 어땠니 애들아? 너무 재미있었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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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이름은 고래 너는 아주 아주 커다란 덩치를 가지고 있는 동물이야 이렇게 물도 내뿜을 수 있다고 너는 플랑크톤이나 작은 물고기들을 먹고 살아 어푸 어프 빙그르를 돌면서 수영도 아주 잘한다고 첨벙첨벙 첨벙. 어때 나 수영 정말 잘하지? 첨벙첨벙 첨벙. 고래는 몸집이 엄청나게 크구나 맞아 그뿐만이 아니라 돌래는 아주 다양한 무늬를 가지고 있어. 우리는 이렇게 몰려다닐 때도 있어. 너는 지능이 높아서 우리끼리 대화도 가능하단다. 첨벙첨벙 첨벙. 나는 첨벙첨벙 첨벙 고래 첨벙첨벙 첨벙. 지금까지 고래에 대해서 관찰해봤어 어린이 친구들 안녕 오늘 고래를 만나봤는데 어땠니, 얘들아 너무 재미있었어. 고래는 덩치가 엄청 크다는 걸 알았어. 첨벙첨벙 수영을 잘하는 것도 신기해. 첨벙첨벙 수영을 잘하는 고래를 만나봤어. 다음에 더 신기하고 멋진 동물들로 찾아올게. 어린이 친구들 안녕. 안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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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가 정말 멋지지 않니? 맞아, 맞아. 지느러미도 날카롭게 생겼어. 우와, 상어 무리다. 상어 무리가 지나가고 있어. 다들 어디로 바쁘게 가는 걸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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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금 엉금 엉금 <웃음> 엉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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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먹으면서 살까? 나는 부리를 이용해서 해조류를 뜯어 먹어. 물고기를 먹기도 하는데 나는 해파리를 먹는 게 제일 좋아. 나는 엉금엉금 거북이. 엉금엉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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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호랑이에 대해서 알아보자 우와! 재밌겠다! 호랑이, 타이거 모두들 안녕 내 이름은 호랑이, 영어로는 타이거 나는 아주 커다란 송구니를 가지고 있지 나는 아주 멋진 줄무늬와 커다란 덩치를 가지고 있어 호랑이는 주황색 털에 검은색 무늬가 있어 호랑이는 평소에 무엇을 하면서 살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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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힘도 세고 사냥도 잘 한다고 나는 어슬렁 어슬렁 고랑이 타이거. 와 호랑이가 물가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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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마뱀 같은 압식류를 잡아먹기도 하지 우리들은 가끔씩 멜라닌 색소가 부족한 흰 호랑이가 태어나기도 해 이런 하얀 고랑이를 베코라고 부른단다. 고랑이야 안녕. 다들 안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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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인포우플라워 친구들에게 구독버튼을 눌러줄래? 오늘은 악어에 대해서 알아보자 우와! 재미있겠다! 악어, 파크다울 모두들 안녕, 내 이름은 악어 영어로는 파크다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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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수영을 잘할수 있도록 뒷다리가 물갈퀴처럼 생겼단다 나는 몸과 입 끼리가 아주 길고 다른 물갈퀴처럼 생겼어 그래서 물속에서 부드럽게 수영을 할수 있지 나는 길쭉길쭉하고 영어로는 파크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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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눈에는 특수한 색소가 있어서 빛이 반사되기 때문이지, 우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단단한 비늘로 덮여 있어서 아주 단단해. 그래서 우리는 강에서 최상위 보식자라고. 안녕. 다들 안녕. 나는 길쭉길쭉하고 영어로는 파크다. 길쭉 길쭉 길쭉 길쭉 나는 길쭉길쭉하고 영어로는 파트다오 오늘은 악어에 대해서 관찰해봤는데 어린이 친구들 재밌었니? 다음에는 어떤 동물이 나올지 기대되는구나. 어린이 친구들 다들 안녕? 악어야 아, 아, 아, 안녕! 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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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인 우 플라워 친구들에게 구독 버튼을 눌러줄래?